보여드릴게요. 이제 예쁘죠? 이걸 사용하고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사용량이 훨씬 줄었어요. 여기에 오차측해 해서 먹었었고요. 얘는 두명에서세명 정도 간다고 하면은 챙겨가는 냄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잡이라든지 이런 이런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 예쁜 제품을 사서 사용하는 거를 <웃음> 다봉아줌마는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오봉입니다 제가 이번주에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캠핑을 쉬고 <웃음> 집에서 간단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쇼핑은 즐거워 하는 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핑용품 중에 가장 많이 쇼핑하는 품목이 어떤거냐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주방용품 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캠핑용품 위주로만 쇼핑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주방용품은 집에 있는 제품이랑 같이 이렇게 호환해서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캠핑용품보다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방용품으로 더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그 주방용품을 가지고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제품들을 꺼내와 봤는데 사실 반에 반도 여기 테이블에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베스트 5, 베스트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뽑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다 소개시켜드리자, 하고 가지고 왔어요. 어, 아직 꺼내지도 못하고, 오늘 보여드리지도 못한 제품들이 많겠지만, 다음번에 또 차차 한 묶음 묶음 식으로 제가,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해 볼게요 이거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어, 매 영상마다 질문이 한 개씩은 꼭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키친 툴 가방 어디 제품이냐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불멍고블린 제품입니다 공간이 넓어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이것저것 넣어 다니니까 사실 무게가 꽤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하면 이렇게 파우치가 두 공간이 있는데 요게 조금 더 폭이 넓은 쪽 이게 좀 얇은 쪽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마구잡이로 넣어 가지고 다녀요 제가 좋아하는 칼 있죠? <웃음> 이게 칼날이 굉장히 날카롭고 여기 폭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채 써는 음식 할 때도 굉장히 좋고 길이감도 적당해서 이 칼을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오피넬 라이프로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구매한 게 9호 호 인데요 이게 칼날이 너무 짧아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짧다 보니까 사실 좀 가벼운 백패킹 하거나 미니멀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그냥 막 이렇게 칼질하는 게 재밌고 요리하는 게 즐거운 아이한테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큰 사이즈의 칼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 제가 또 예쁜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는 가장 제 손에 맞고 예쁘기도 해서 잘 가지고 다닙니다 누에 비튼 나이프예요 그냥 막 써도 되는 칼이라 좀 부피가 얇고 또 사이즈도 그냥 뿌띠한 느낌? 그냥 어디든 쏙 넣어 가지고 다녀도 부담없는 사이즈라 항시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티타늄유 처음에 많이 구매를 했었어요 요것도 티타늄 젓가락인데 가볍기는 한데 그냥 뭔가 예쁘지 않아서 자주 손이 안 갔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구매했던게 유니프레임 젓가락이에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보시고 초창기에는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요즘 이제 어떤 제품인지 워낙 다들 아셔가지고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고 탈부착 가능한 아이구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나무 집게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세 컬러가 있어요. 두 컬러는 지금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요것만 캠핑에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제가 다른 우드 제품도 써봤는데 좀 저렴한 거 사고 그랬더니 이쪽이 이렇게 바로 분리가 되고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제품은 그런 사고 없이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AMG 티타늄 스푼 AMG 국자 얘도 그냥 항상 가지고 다녀요 요렇게 하고 포크까지 하나가 더 있는데 포크는 지금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웃음> 요렇게 라인 오프너를 저는 항상 여기에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요 가위를 이제 캠핑용으로는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이 <웃음> 무민 가위를 구매를 했거든요 <웃음>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요 가위로 가지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절삭력이 아주 우수하더라고요 예쁘죠 이것도 예전에는 캠핑용으로 좀 사용을 했는데 이게 좀 무겁고 여기가 좀 짧아요 그래서 제가 막 쓰기에는 캠핑용으로 좀 불편해 가지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요거까지 같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요거 소토 꺼 가스라이터, 토치 이런 거다 사용을 해봤는데 고장이 너무 잘나요. 제가 AS도 두번 보내고 한 제품에서 다른 제품으로 또 짧은 걸로도 바꾸고 했는데 그것도 마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은 그냥 저렴한 애들로 가스 충전해서 쓰고 있어요. 완벽합니다. 이 애들이 훨씬 편해요. 예전에 뭐 GSI 국자로 된거 그런 세트들도 다 다른 파우치에는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은 조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제품은 여러분이 이거를 다풀 사이즈로는 안 보셨었죠 가장 이거는 캠핑용품으로도 집안에 살림하는 용품으로도 진짜 제가 너무너무 애용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좀 소분해서 가지고 다닐 때 등등 다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요거는 세 사이즈가 이렇게 있었어요 캠핑 다닐 때는 그때그때 그때 이제 제 요리 그 재료 사이즈에 맞게끔 해서 가지고 다녔던 거고 요게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였고요 요건 요렇게 다 세트예요 <웃음> 요렇게 사이즈별로 이제 있는 제품들이고요 잘안 빠져 실리콘 애들은 <웃음> 집탑 제품이고 집탑 제품은 아마 팔. 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 백은 처음에는 저도 아 이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가 했는데 저는 이거는 가격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에 하나씩 두는 거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걸 사용하고 비닐 이라든지 플라스틱 사용량이 훨씬 줄었어요 실리콘 지퍼백은 하나씩 들이세요 <웃음> 겨울 캠핑에서 주로 보여드리는 아이템들인데 이거는 밀크팬들이에요 요거 이거 하고 이거 집에서 사용하는 거를 가지고 가서 불질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냥 소생할 수 없게 이렇게 <웃음> 꺼멓게 그을려져 가지고 집에서도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품입니다 제가 이제 겨울에 꼭 우유에 핫초코를 먹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 데워가지고 핫초코나 밀크티 마실 때 좋은 밀크팬이고 요게 조금 큰 사이즈여서 솔캠 다닐 때좀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1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요 쬐끄만 걸로 구매를 했었고요 요거는 커버하고 같이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범낭 용기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품이 제가 한 3년 전에 구매를 해서 처음 사용해봤던 범낭 용기 캐니스터거든요. 네, 이거는 노다 호로 제품이에요. 두 개는. 사각형하고 원형하고 두 개를 구매를 했었고, 여기에 오차측해 해서 먹었었고요. 얘는, 직화 인덕션 사용도 다 가능하고 그냥 보관용 그릇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물론 이거 뚜껑은 요리할 때는 빼셔야 됩니다. 고무라 녹아요. 이렇게. <웃음> 염도가 높은 제품들도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음식에 좀잘 맞는 재질이어서 저는 범낭 제품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구매를 할때 워낙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런 국내 제품들이 똑같이 디자인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특별히 브랜드는 없는 것 같고 여기저기에서 범낭 제품을 똑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가격은 한 50% 정도 더 저렴했던 것 같고 하거든요 저도 이것들을 다 오래전에 구매해 가지고 최근에는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에서 보시면 조금 더 커진 디자인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용량도 조금 커진 거에다가 여기 안에 눈금도 들어가 있는 제품들로 이제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이 제품은 저도 찌개 끓인 다음에는 남은거 그대로 보관해 가지고 냉장고에 뒀다가 실온에 조금 꺼내 뒀다가 끓여서도 먹고 보관과 요리가 다 가능한 제품들이라 제가 좋아하는 범랑 제품들이에요 전에 여기에다가 이제 라면 끓여 먹었더니 어, 이 귀여운거 뭐냐고 물어보셨던 분들이 꽤 되셨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지금 하나 둘셋네개 있고 지금 사용 중인 애들이 두개더 있고 그래서 저도 한 여섯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캠핑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구매하는게 반압 아닐까 싶거든요 저도 처음에 구매했던게 이 반압이에요 너무 잘 사용을 했었고 지금도 엄청 아끼는 제품입니다 <웃음> 라면 하나 반에서 두 개는 조금 타이트하게 끓여줄것 같은데 여기에 밥을 해도 되고 라면 끓여도 되고 찌개 끓여도 되고 완전 국민 아이템이었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캠핑을 시작한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하잖아요 밀리터리나 아니면 좀 색다른 느낌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느낌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구, 구매하셨던 제품일 것 같아요 뚜껑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디자인이 있어요 얘는 조금 더 뚜껑도 이 아이보다는 훨씬 더 깊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 별도로 탕을 데운다든지 좀 요리가 뚜껑에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깊이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도 깊이도 훨씬 더 깊고요 어 예전에 사용했을 었때 여기에 찌개도 끓이고 여기 위에는 계란찜도 하거나 아니면 밥을 할 수도 있고 요리 두 개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반합 제품이에요 이런 반합 제품은 다 저는 브랜드 없는 거를 구매해서 사실 어디에서 구매했다 정확한 정보처를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캠핑반합군용반합 이렇게 검색을 해서 비슷한 디자인을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렴하기도 하고 또 사용하는 재미도 있어서 지금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끼는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브랜드에 있는 제품들을 사봤는데 이 하얀색은 너무 디자인이 예쁜데 똑같 하얀색 제품은 요리할 때도 은근 신경쓰이더라고요 당연히 여기에 이염되지 않게 도색도 잘 되어 있긴 하고 안에는 요렇게 다른 제품하고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은근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아이는 거의 사용은 안하고 저희 집에 그냥 관상용으로 있는 아이입니다 이상하게 처음에 구매했던 애들한테 훨씬 더 정이 많이 가고 손도 많이 가고 이 제품들은 그냥 예쁜 아이들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반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각 반합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트란지아 제품일 거예요 이 사이즈 큰 거와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알루미늄이라 보니까 좀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 알루미늄 사용 좀 그런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웃음> 그래서 안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요즘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근데 김치통 같아가지고 잘 손이 안 갔어. 써도 저는 좀 이쁜 거 좋아하는데. 하지만 얘도 이 법랑과 비슷하게 보관도 가능하고 요리도 가능한 그런 제품이죠 헐리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그릇하고 이렇게 찐망하고 해가지고 세트였어요 이제 그리고 이거 반찬통 중에 요거 밀폐용기 많이 물어보셨던 거는 무지 제품입니다 그리고 부추 담아 가지고 갔던 법랑용기 이것도 무인양품 제품입니다 김치 담아갔던 통 레치락 제품이 요거는 이제 트라이탄 소재로 전자렌지 사용도 가능하고 또 투명하니까 안이 다 보여서 좋거든요 만약에 이제 요즘 좀 제가 이런 것들을 구매한다 그러면 작은 사이즈도 일부러 추가해서 같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솔캠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한 2명에서 3명 정도 간다고 하면은 챙겨가는 냄비입니다 어, 한 3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라면 떡볶이 뭐 그런 요리 국물 요리들을 할수 있어서 좋아하는 냄비고요빅 시에라 이게 약 2리터 정도가 되는 용량 이어서 혼자 다닐 때도 조금 양이 큰 부대찌개 뭐 이렇게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요리를 할 때는 가지고 다녀요 근데 뚜껑이 이게 없어 가지고 빨리 끓지를 않어. 딱 맞지는 않고 쏙 들어가, <웃음> 들어가지만 들어가뭐 이렇게 활용해보고 제가 이제 집에서는 거의 육수 내거나 할때 사용하는 냄비인데 두 사이즈의 냄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집에서도 저 혼자 라면 끓여 먹을 때 찍었던 그 영상에 나오는 제품이기도 하죠 요거는 제가 되게 자주 사용하는 애착 <웃음> 냄비 애들이에요 프라이팬도 되도록이면 크지 않은 한 20cm 내외의 제품들을 주로 캠핑 때는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트란지아 제품이고 프라이팬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어서 국물 요리할 때도 편하고 두루두루 여러 요리에 활용하기가 편한 냄비입니다 패킹할 때는 뚜껑을 뒤집어서 요홈 있는대로 손잡이 넣고 패킹하면 가끔가다가 제가 찜 요리할 때 가지고 다니는 팬인데 안에 찜기가 있어서 호빵이라든지 만두 찔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안에 코팅도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눌러붙지 않아서 막 쓰기에 편한 그런 후라이팬입니다. 이 유니프레인 꼬마 후라이팬을 사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철이에요. 길이 좀 제대로 안 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달라붙어. <웃음> 요즘에는 손이 많이 가지 않아요. 계란후라이 딱 하나 해먹을 때 <웃음> 기분 좋아요. 소꿉놀이 한것 같고. 길들이기를 다시 한번 좀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좀 기분을 내고 싶다 할 때는 루에빛된 제품 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루에빛 펜가펜이에요 요건 요렇게만 생겼어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걸 알아 가지고 손잡이만 별도로 또 구매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면 노무 불편해 손잡이 꼭 사야 돼요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펜이고 이것도 똑같은 철펜이에요 이 아까 유니프레임처럼 근데 얘는 이상하게 그렇게 달라붙지 않아 막 써가지고 좀 많이 지저분해 보이고 막 이렇지만 얘는 그렇게 심하게 달라붙지 않아서 되게 좋아합니다 자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루에 삐뜬 펜 중에 이거 너무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저는 이건 세트로 구매를 했어가지고 뚜껑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하고 나사도 있고요. 이제 긁힘 방지하려고 저는 항상 여기 밑에다가 뭐 깔아두고 다니는데 얘는 뭐 많이는 사용 안 해가지고 지금 상태는 되게 괜찮은 제품인데 그냥 이런 부시 느낌 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우드 손잡이. 사실 이렇게 세트로 사지 않고 이 펜만 사고 저희가 캠핑장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 끼어가지고 나사로 돌려서 고정해서 사용해도. 되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냄비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다 꺼내오지는 못하고 최근에 영상에 나왔던 것만 이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냄비랑 뭐솥 이런 거는 그냥 <웃음> 다봉일기처럼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좀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 사용했었던 불리 편수냄비인데요 요거는 뭐딱 집에서도 1,2인분 한끼 정도의 식사에 된장찌개라든지 뭐 라면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가볍게 뭐 수제비 요런 거 끓이기에 좋은 사이즈의 냄비입니다 약간 이렇게 묵직하니 무게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손목 아프신 분들은 음식까지 같이 들면 뭐 무겁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어서 사실 더마음에 들어요 이건 요즘에는 가격이 엄청 많이 내린 것 같고 좀 디자인이 바뀐 것 같던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3번의 빈티지 제품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누룽지 끓여 먹으면 왠지 누룽지 맛이 한 4배 정도는 맛있어지는 가 느낌이랄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고 약간 좀 나이 먹고 시골에 가서 만약에 생활한다고 하면 그런 숲의 오두막 느낌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빈티지 제품?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정말 오래오래 사용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세트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세트 제품 중에 이 전골냄비를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해서 요거는 같이 보여드리려고요. 이것도 똑같이? 3번의 빈티지인데 여기에 뭐 등갈비 김치찜 같은 거 하면 은 굉장히 맛있어요 <웃음> 뭐 요리가 확실히 뭐 무쇠팬들처럼 더 맛있어진다 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기분에 더 맛있어지는 느낌이랄까 응. 약간 빈티지한 제품들을 저는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제품들을 사서 사용하는 거를 <웃음> 다봉 아줌마는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구리 제품 중에서도 프라이팬 이거는 모비엘 제품이고 26cm 가장 그냥 두루두루 사용하기가 편한 센치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희 집 인덕션으로 다 바꾸면서 이거를 이제 더 이상은 자주 사용을 못하고 가스 버너를 다시 켜가지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잘 요즘 못 쓰고 있는 아이템인데 봐가지고 음식이 빨리 되고 좋아하는 프라이팬이죠 음...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무쇠에 솥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냄비들이 굉장히 집에 많아요 근데 요거는 캠핑 다닐 때도 가끔 들고 나갔던 1인분 짜리 네 맞네요 12cm 짜리 그냥 백미로만 지으면 한 2인분 정도의 밥은 할수 있고 계란찜이라든지 찌개라든지 1인분으로 먹을 수 있는 사이즈여서 솔캠할때도 얘는 종종 사용합니다 요거는 에디션 덴마크 오리지널의 티포트인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여기에 잎하고 물을 넣고 우렸다가 버튼을 누르면 쭉 밑으로 물만 나오는 구조의 제품이에요 구독자에서 이제 아는 동생이 된 찌동이라는 친구가 선물해준 다기세트 요것도 요렇게 밑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서 물만 밑으로 쭉 나오고요. 이 세트로 같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잔은 잘 사용은 하지 않아요. 승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큰 잔에다가 따라 마십니다. 소리 나지 않게 이 종이에다가 항상 다시 그대로 패킹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이런 컵들 얘기하려면 또 엄청.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조금 좀 깔별로 구매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윌도 컵이거든요? 뜨거운 물 넣을 수도 있고 해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의 제품도 있죠? 음. 요거는 밥그릇, 국그릇으로도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아마 백패킹 하시는 분들 영상 보면 많이 나오는 제품일 거예요 <웃음> 아직 꺼내놓고도 말씀도 못 드린 것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구매를 했고 지금까지도 너무 사랑하지만 바닥이 타버려가지고 <웃음> 안타까운 제품 스텐리 제품이고요. 이거는 쿠앤컵 이렇게 세트예요. 이게 약한 700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라면 하나 정도는 충분히 끓일 수 있고 뭐 국이며 밥이며 다 전천후 다할수 있는 스텐 제품이라 또 편하고. 근데 저는 바닥이 국수쌈다가 <웃음> 물러붙어 가지고 별걸 다 해봐도 다안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쓰긴 쓰는데 한번 이렇게 좀 망가졌다 이런 느낌 때문에 손이 자주 안가고 오히려 새로 하나를 다시 또 사서 드리고 싶은 아이입니다 뭐 송민호 번원가 요즘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쿡 세트 더라고요 트란지아 주전자 이것도 저는 따로 샀어 가지고 이 세트로 구매하면서 이게 주전자가 두개 되고 어 이렇게 또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사용을 하면 집안 제품 가져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캠핑 느낌이 나니까 그런 감성 아이템으로도 좋고 두루두루 잘 샀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격은 조금 있어서 선뜻 처음 구매할 때 저도 많이 고민했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를 빨리 편집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주말안에 보여드릴 수 있어 가지고 어, 분량이 어느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촬영을 종료하고 편집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이번 캠핑 영상이 아니지만 조금 편하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굿바이 <웃음> 제가 지금 카메라 두대 놓고 촬영해보고 있는데 어디를 봐야 할지 약간 애매해요 <웃음> 아 이거 다 언제 치우냐 이거